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5월 7일 목요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고요 주점검 대응은 월드버스 레이드 오류 보상입니다 한 2주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죠 이에 대해서 5월 한정 보상 상향이고요 이 5월달 한달 동안 진행되는 모든 월드버스 레이드에 참가하는 모든 대장님에 대해서 보상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5월 9일 토요일 한정 특별 추가 보상지급 일정은 5월 9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월드보스 레이드이 되고요 대상은 레이드에 참가는 모든 대장님 토요일날 월드보스 보상지급시 함께 지급된다고 하네요 5월 9일날 진행을 하면은 또 추가로 보상지급을 준다는 겁니다 5월 9일 한정에만요 또 5월 9일 한정 일부 서버 특별 추가 보상지급 대상은 카마우스 3서버 라시트 123 서버입니다. 해당 보상들도 월드보스 종료 후 지급이며 지급 완료 시 추가 안내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대장님들에게 보상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월드보스에 참여하지 않으신 대장님들께서도 모두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5월 1일 토요일 월드보스 레이드 오류 관련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이 월드보스 상세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2주간 정상적인 콘텐츠 진행이 불가능했던 점에 대해서 5월 한달 동안 월드보스 레이드 보상을 다음과 같이 상 합니다. 기존에 1위만 주던 보상을 1위에서 3위 똑같이 엘톤 기거리 하나, 상급 영웅 망토 한 개를 준다고 하고요. 2위부터 3위까지 보상이었던 거를 4위부터 9위까지 상급 영웅 장신구 한 개, 차원의 망토 제작소 두 개. 혼돈의 씨앗 2개에서 3개까지 준다고 합니다 4위에서 1 2위 보상이었던 거를 1 2에서 30위 보상까지 상급 영웅 장신구 1개 차원의 망토 제작서 1개 혼돈의 씨앗 1개를 준다고 하네요 점령 보상은 이제 기여도 1위가 속한 서버의 참가자 보상입니다 차원의 망토 제작서 8개 펭귄투추와 10개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본 참여 보상은 차원의 망토 제작서 5개를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5월 1일 날 진행됐던 월드버스 레이드에 참가 자격을 획득하신 대장님들 중에서 1위에서 10위에 해당 해당하는 순위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때는 카마우스 3서버 라시트 1,2,3서버도 다 포함입니다 기존 4위에서 12보상에 해당하는 상금영웅 장신구 1개 차원의 망토제작사 1개 혼돈의 씨앗 1개를 지급하고요 카마우스 3서버 라시트 1서버 2서버 3서버는 4월 25일 참가 확정 대장님 중 5월 2일 토요일날 참가 확정되지 않는 대장님에게도 해당 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상은 여기 적혀있던 요거죠 요거 다음 5월 9일 토요일 토요일 월드보스 레이드는 5월 2일과 동일한 서버드가 매칭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5월 9일 토요일 경기 한정으로 상향된 기본 보상 외에 특별 추가 보상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5월 9일 한정입니다. 한정으로 원래 기존 상향됐던 보상을 받고 추가로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5월 9일날 1위를 하신 분은 엘튼 귀고리를 총 2개로 받고요 2위에서 3위 분들은 상금 용문망토를 2개 받게 됩니다 그외에 추가 보상들은 4위에서 9위는 어, 해당 기본 보상을 한번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12위에서 30위건도 똑같은 거를 한번더 받게 되네요 추가 보상으로 더블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령 보상도 똑같이 차원의 망토 제작서 8개 또 추가로 8개 받고 펭귄튼 주화도 총 이0개로 받네요 기본 참여 보상은 차원의 방도 제작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던 카마우스 3서버, 라시트 1, 2, 3서버의 경우 5월 9일날 하는 경기 한정으로 기본 보상 두배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단 펭귄트 주어는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어, 해당 서버의 보상들이고요. 1위의 경우 엘튼기고리를 총 3개로 받게 됩니다. 2위에서 3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엘튼기고리 2개를 받게 되고요. 여기는 어, 제작서를 좀 3개, 3배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입보 모든 대장님들께 사과의 의미로 다음과 같은 특별 접속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일자에 접속하시면 우편함에서 특 특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 끝난 5월 7일 바로 내일이죠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고요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낮 12시에서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이 시간 안에만 접속하면 받을 수 있고요 5월 7일은 빛나는 영원석 정화수 1개 보라색 정화수죠 1개와 영석 선택 상자 2개 5월 8일 어버이날은 7억의 강인성 500개, 강인성 1000개 영혼의 파편 일반 1000개를 받게 됩니다. 100만 골드도포함이고요 그리고 5월 9일 토요일은 아스카탄 성장지원주문서 1개, 학자의 낙원 시간충전권 1개, 그리고 몽환의 틈 충전권 선택상자 3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도 똑같은 보상이고요 5월 11일 월요일은 목요일 보상과 똑같습니다. 화요일은 이제 금요일 보상과 똑같네요. 그리고 이 기간 중 전체 한 번으로 전설 영혼석 선택상자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보상 지금만으로 대장님들이 겪으신 불편과 실망감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터졌던 사건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보상을 지급되는 거 봐서는 역시 넥슨인 것 같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로는 이제 차원 난투전 승리 패배 서버 보상이 상향됐는데요 승리 보상 서버에서는 100만 골드와 차원의 망토 제작서 2개 하지만 이제 변경돼서는 100만 골드와 차원의 망토 제작서 10개가 됩니다 패배 서버에는 80만 골드 차원의 망토 제작서 1개인데 어, 변경된 후에는 80만 골드 차원의 망토 제작서 5개가 되네요 기본 망토 제작서가 5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해당 보상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디판쇼 망토가 이제 풀리는 것 같죠 하지만 해당 차원의 망토 제작서로 제작된 거는 싹다 귀속이라서 거래소 매물에는 어떻게 풀렸지는 감이 잡히지가 않네요 차원 난투전, 몬스터 이름 기본 표시 몬스터를 타겟하진 않아도 몬스터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액급 이상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운의 땅에서 좀 수정이 있습니다 격돌의 분화구만 개선 됐는데요 입장레벨 제한 조건이 83레벨에서 86레벨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82레벨까지만 입장이 갔는데요 이제 85레벨까지 입장 제한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격돌의 분화구에서만 몬스터 처치시 데빌 게이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벤트 아이템인 카네이션 브로치가 퀵슬롯 창에서 자동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분에 한 번씩 직접 수동으로 클릭해야 했는데 이 불편한 점이 개선된다고 하네요 기타 오류 수정 및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차원 난투전 버프, 승리 의 함성과 경계 집중 아이콘이 깜빡임 효과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수집용 아이템, 이번에 새로 나온 조각품,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수정들 이 해당 아이템들이 8강 이하 등급 강화 성공에는 안내 메시지가 뜨지 않도록 수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조각품 같은 경우는 고급이든 등급에 상관없이 1강부터 시스템 창에 떴는데요 이제 패치 이후에는 8강 이하는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9강부터 뜨는 거겠죠 그리고 PC 버전 11강 아이템의 강화 시도 반복이 불가능한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합니다. 어, 해당 현상은 1 1 강화에서 반복 강화 선택 후 강화 버튼을 누르면은 강화 주문서가 없다는 오류와 함께 강화가 되지 않았던 현상인데 이걸 수정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제 추후에 수정된다고 하네요. 어, PC버전 고칠 때 같이 안되는가 봅니다. 신화 영어석 선택 상자 설명에 신화를 신하로 표기한 오류가 수정됩니다. 화운의 땅 지역 해금식 안내되는 맵 이름과 실제 화운의 땅 이름이 상이한 표기 오류가 수정되고요. 몽원의 틈 야수의 시면 원투 지역 해금식 안내 표기가 오류 수정됩니다. 점검 이후에 5월 7일 목요일 오후 11시 5 0 우편을 통해 정검 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진행되는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입부에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